I can never let you return to her. This place will be your grave. 그렇게 이쁜 어여쁜 목소리로 얘기하시면은 졸라 센데? 어게 <웃음> okay, 피아노 으야으야 아 근데 되게 기네 연출이. No, 아직 때가 아니다. 내가 그를 도와주겠어. 탈출할 수 있도록. 뇌 절. 누구야 방금? 푸른 콩? 와 그리고 아직 안 끝났네? 스킬도 못써요 아니 안열려요 깜짝이야 뭐야 너 누구세요? 올라가야 돼? 정문으로 나갈래 아왜말라겠지참 웰컴 싫어! 눈에 띌 거야. 얘들아 나 여기 있다. 다 자고 있네. 방 e d 한 거예요, 근데? 터졌어요? 앞질러 가주 마. 왼쪽이겠지? 오쉣 얘들아 어, 터지는구나. 가까이 가면 아악! 하지 말라는 거좀 하지마. 안 그래도 버그 때문에 불안불안해 뒤지겠는데, <웃음> 알았어. 미안해. 아, 어, 그거 참 까다롭네. 궁금하잖아. 야, 나 아니었으면 저거 터지는 건지도 몰랐을 걸. 재왜안 움직여. 빨리 와. 왜왜왜왜 왜, 왜 갑자기 없었어 여기서 조용히 가야되나봐요 조용히 뛰면 들키고 말락오 어. 잠시만요 아 이거 이거 100%거든요 지금? 힐은? 아씨 잠겨있었네 어? 그렇지 히든 그봐봐봐나잘 자네 갑자기아씨바바바바바하게 있어. 아니 아니 갑자기 게임 장르가 갑자기 게임이 시작돼. 피해서 가라 이거지. 조용히 안 들키면 안 쫓아. 개새. 아씨. 게임 밸런스 개 폭망이네 아형 진짜 진짜 진짜 살았다 와 살았어, 살았어 와 니는 어려운 구간 다 지나치고 다 지나가니까 그때 나오네 이시부랑 탱탱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자고 있는 거야? 고개를 숙일 때 바로 갑시다. 비켜, 이 파란 공X야! 아, 살았다. <놀람> 응? 뭐야? 아니 도대체 뭐야, 이 게임은? 허, 진짜 알 수가 없네. 버그천국 게임, 진짜. 하... 자, 고개 숙일 때 으아 에? 아니 저 멀리서 터졌는데 이거 그냥 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무조건 걸리거든요? 아니 굳이 왜다와 놓고 저런 곰인형을 하나 심어 놓는 건지 난 제작진의 심리를 전혀 모르겠어요 뛰라 이거지? 잡보 내려가 왜안 터졌어 또 우리 아기들이 찾을 거야 탈출한 것 같지만 곧 찾을 거야 걱정하지 마 반지 조각 절대 못 찾을 걸 했는데 다 찾았는데 Yes, one of them is in the attic. How did you know? Because he's already there and he's watching us. 우리가 엿보고 있는 걸 알았어. 반지 조각을 다락에다 숨겨 놨냐고 물어봐서 어 그걸 어떻게 알아서 하니까 왜냐면 걔가 이미 반지 조각을 찾아 가지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소름. a i e s g a g r e e i r g e s d 어? 아, 나 멘탈 u forget that? now. Oh, now. w s m e t o d t o u 빨리 가, 그냥 내가 가야 되나 보다. 이제 스킬을 쓸수 있어요. 스톤 샤드까지 총 18개를 모아야 되죠. 스킬 못 바꿔요. 은신밖에 안 돼요. 빨리 가! 아, 저 개... 아, 씨이부게 AI, 진짜! 아, 낑겨가지고, 아, <웃음> 왜. 아, 왜 하필 저기서 에 저러고 있냐고! 깜짝이야, 이씨. 아니, 왜 주변에서 왜 이렇게 미친듯이 왔다갔다 해, 쟤네? 대기 은신중일 땐 뛰어도 되지 않을까? 어? 어 뛰어도 된다 마지막 어? 어디가 열렸는데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디가 열렸지? 아아 1층이 열렸다 그래 1층이 아까 우리, 우리, 자, 그, 묶여 있었을 때, 어떤 공간이. 으아! 어! 어, 세상, 와! 잠시만, 와. 어, 아. 오 마이 갓. 나 머리가 너무 아파지. <웃음> 너무 놀래가지고. 아, 어지러워. 이제 열어도 되는 거야? 아.. 심장이야.. 애들 다 일어났네 내려가서 졸고 있네 내려갈 수 있어요 여기 맞아 근데? 어 맞는거 같은데 이쪽에 히든 하나 더 있는거 같거든 지금 생기고 앉았네 쟤네 한바퀴 돌았네요? 아무것도 없다 잠겨있 뭐야 내 위치를 정확히 알고있어 아, 말라기 계속 계속 가라는데? 나보고? 뭐지? 날 왜..왜 왜 저렇게 놓아주는거지? 내 손바닥 아니라 이건가? So many don't get lost. 야 근데 이거 챕터 되게 길다 안 끝났는데요? 지금 보니까 306이에요 스킬 바꿀 순 없고 스톤 샤드 306개를 찾아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내려가? 오, 히든. 의외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뭐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엄마 곰이 쫓아오려나달정 소리 되게 듣기 좋다. 어 뭐야? He's in t h 역시나 엄마가 왔네. 가서 저녁 먹으렴. <웃음> <웃음> 뛰어오는 거... 개 무서워. 왜 저렇게 뛰어오는 거야? 우리 애기들을 화나게 했구나! 어, 무너졌어 공포... 스킬이 열렸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여긴 덫이 깔려있어서 못 가는데? 투명하고 가면 되나? 아아아악! 이럴리가 공포... 뭐야, 공포로 이게 다 치는구나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공포로 쟤네들 입을 줄어들게 할수 있네요 이제 모든게 버그처럼 보여 진짜 <웃음> 와 이제 터널이네 이제 새끼곰들 엄청 쫓아오겠지? 뭐야? I wonder what would happen if those got a hole in you 스킬이 두 개밖에 없어서 뭐야 얘얘얘막 왔다갔다 술 처먹었어? 아... 자석도 없고 자석이 있다 없으니까 <웃음> 숨을 쉴수 없어 진짜 Why won't you just die? 와 이거 거제 같다. 야 스톤 샤드가 지금 어머니. 어어 어, 뭐야? 아 화면이 지지질거리면 엄마가 엄청 가까이 있다는 얘기네. 엄마가 되게 조용히 가, 다가와가지고 몰라요. 스톤샤드 위에 덫이 아니 아래쪽에 덫이 있어가지고 이거 무조건 공포를 쓸수 밖에 없게 만드네 별로 위험하지 않은 순간에 어쩔 수 없이 써야 돼 이걸 다행히 애들 이동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엄마가 엄마가 문제야 엄마가 엄마가 엄청 조용히 다녀 나에게 사뿐 사뿐 걸어가 깔아가... 이거 뭐야? 틈? 여기 숨어있으면 모르나? 어어? 엄마! 엄마! 안보이죠 엄마? 와 애들 다이로 오네? 와 애들 다 이리 와 아 이거 공포성 곰돌이들 폭발하나? 진짜? 어 어어! 근데 아까 보니까 엄마 곱 고... 아! 어? 무빙으로 피했어! 대박! 은신 엄마군 배에서 아기들 계속 나오거든요, 저거. <웃음> 어떻게 살았노 진짜. <웃음> <웃음> 와 대박. 어. 아씨 공포 했는데 터져가지고 <웃음> 같이 죽었네. <웃음> 아 이건 써야겠지. 못 먹겠다. 어 반지조각 들고 다녔었구나 얘네가 아 뭐? 어? 반지조각 먹으니까 힘을 얻었어요 저저저 저, 저, 자석 힘 먹었어요 오케이. 아우 나 지금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모여라 No, Agatha, you can't also look. Stop a n n o y i n me. m a k e yourself. Happy. Those are my powers. I was on this jump. Being a single mom is hard. You will die here. 스톤 샤드는 다 모았는데 지금 보라색으로 계속 뜨는 거 보면 이게 목적지인지 반지를 들고 있는 위치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돌아가는 거 맞나봐요? 여기에서는 이제 반지 조각 하나만 얻을 수 있었나봐 그럼 이제 다음 맵에서 또 반지 조각 하나를 얻을 수 있겠네? 와 근데 이거 분량 미쳤다 이번, 이번 챕터 진짜 분량 개미쳤네 진 나쁘지 않아, 저거. 어? 아, 버그 걸린 줄 알았네, 또. 아, 씨. 아, 왜 갑자기 없던 사다리를 타고 그러세요,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웃음> 왜 이렇게 자꾸, 자꾸 뜬금없이 새로운 시도를 내, 개빡치게. 뭐야, 이건? Now I've got you. Mama's coming. 엄마가 왔어요 뭔데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이 폴을 써볼안 써지는데? 소명? 어? 돌조각 아, 돌조각을 들어서 던질 수 있구나. 야, 뭐야, 이제? 돌조각. 다시 들수 있어. 아, 머리통에다가 해야 되네, 머리통. 되게 쉬데 오케이 근데? 아씨, 곰을 소환하네 이제? 머리통 빨리 나오세요. 형기 증 나요. 아. 머리통을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나? 아 씨. 아 이. o so c l 마마 아 벨허그 언제 뜨거 아니 슬슬 엉덩이 아파 아이씨 바로 옆에서 나오네 됐어 좋아 좋아 좋아 하... 아니 되게 심플하고 간단한 그런 보스전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 은근히 어렵다니까? 이게, 이게 보는 거랑 직접 하는 거랑 되게 달라요 은근히 까다로워요 컨트롤이 아 뭐라는지 모르겠고 스킵해 안 열려요. 설마 스킵해서 안 열리는 거 아니죠? 네? 버그 아니죠? 돌아가면 다른 길 있겠죠? 여기 어디야? 홀! <웃음> 반지조각들 갖고 튀었는데 와.. 얼굴 벗기니까 충격과 공포인데? 찾았다 뭐야 반지조각 왜 안올라가죠 이거? 아이 너무하다 이거 판정 에이씨. 일단, 대시를 얻었어요. 그 보스 죽는거 아니었어요? 제 튄다. 야! 일로 와. 아, 저 반지 페이크구나. 페이크 반지가 있네. 아, 이거 못 잡아, 지금. 공포가 없어서 못 잡아요. 못 가져간다, 지금. 이따가 보자. 저게 진짜 같거든요? 아니면은 지금 가짜 조각들을 전부 다 파괴해야? 엄마 어, 아, 반지 이제, 이제 모아야 된다. 다, 다 먹었다. <웃음> 아 찾았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해 아 모든 반지조각을 다 모아야 된대요 우리가 지금 하나 얻었지? 그러니까 나머지를 더 찾아야 돼요 어? 그러게요? 아까는 보라색 표시 없었는데 지금은 뜨네? 있다 으 아아... So 아니 이번엔 더 보라색 안떠 이게 어떤 조건에 그게 뜨는건지 모르겠네 어어 왜 안떠져! 아... 페이크 어 이제 위치 뜬다 페이크를 잡으면 위치가 뜨네 얘거든? 아 올라가! 좀! 이제 슬슬 짜증내고 있어, 나. 아, 진짜 게임 그지같이 만들어가지고 죽어! 페이크야? 아씨 표시 뜬 것도 페이크일 수가 있구나. 가았어 어, 다다 모았더니 덫이 다 사라졌어요. 아닌 거 같아. 반지 아직 다 모은 거 아니야? Those are m 아직 다안 모았네 이거 먹으.. 죽으면 초기화돼요 죽으면 이때까지 모았던거 초기화돼 다시 모아야 되나봐 아니 도대체 몇 개를 모아야돼? 총 3개? 지금 하나 먹었죠? 내가 이약물고 모아본다 맞아, 맨 처음에 세개 들고 튀었다. 이제 반대편으로 아까 한분아 좀. 아, 애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냐. 하나. 이제 하나. 애들 왜이렇게 많냐? 그 와중에 반지 들고 있는 애한 마리도 없어 반지 없니 얘들아? 반지, 반지 들고 있는 애 반지야 이 정도면 버그 아닐까요? 그니까 이게 반지의 제왕인거 뭔가 하는거죠 내가 먹었으니까 이제 뭘 해야되는건데 내가 모르고 계속 허짓거리하고 있는건 아닐까? 응 아니야 세개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두 마리나 있을텐데 하나도 안보이는거야 진짜 어디있는걸까요? 아니 내가 두개 이상을 먹어본 적이 없어 뭔가 이상하단 말이지 맵도 너무 이상할 정도로 넓고 먹은지 뭔지 진짜 내가 두개 이상 먹어본 적이 없어서 뭔가 잘못됐다고 나는 지금 생각이 들거든? 이 챕터 클리어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깨는 방법이 있긴 한단 얘긴데? 그냥 링크를 줘보실래요? 아 일시정지하고 이거좀 보자 근데 이 목적을 보면요 컬렉트 올 샤드스? 그니까 러 돌조각 다 모으고 파인드 링 피스야 그러니까 하나만 찾으면 되는 것 같던데. Right, we've done it. What, what's the? 아니 이거 진짜 버그인가봐. So back we go to zone two.헐, 야 이거 버그 맞아. 그럼 나갔다가. 휴왕 이렇게 된거한 번만 더 도전해 봅시다. 어차피 초기화가 됐으니까 이 스테이지가 안 죽고 반지 모으면 되잖아. 뭐야? It's here 야! 여기에 곰이 썼던 것도 버그였어! 진짜 이거 게임? 아까도 여기로 정확하게 잘 들어왔었고 그래서 스테이지가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그냥 버그가 일어난 건 맞아요 그니까 러 반지를 원래는 하나만 먹으면 돼 근데 우리가 진행이 안 돼가지고 여러 개 먹어야 되나? 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나나나나 오케이 okay, 남은 한마리 죽어 여기 okay. 다 하나씩 떨어져 있는거야 어어 제발 제발 제발 그럼 바, 반지 반든 곰이 안나타나요 이제 와 이게 정상이에요 반지를 먹었으니까 아... 이게 정상이에요 진짜 미쳤다 그것도 모르고 한시간을 넘게 그래도 오늘 엔딩은 볼수 있겠다 그지? 이때까지의 노력이 소포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진짜 쓸데없이 넓어가지고 자 이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턴 투존 투라고 목표가 바뀌었어요 아까는 그렇게 무슨 난리 버거지를 쳐도 안됐었던게 이렇게나 간단하게 아니 심지어 애들도 다 사라졌네 와.. 진짜 버그가 사람 미치게 만드는구나 이제 문 열려있네요 어 이제 그대로 돌아가면 돼요 하면 된다 사람은 진짜 하면 돼 돌아갑시다 사다리 타고 위로 자, 아, 이제 왼쪽 이제 또 새로운 스테이지네 야, 진짜 하기 싫다 뭐라는겨 아유, 소설을 써놨어 야... <웃음> 저긴 저 글은 영어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겠다 태쾅건을 내셨네 그래서 이, 이 프로공의 정체는 뭐죠? 오 내, 네, 내 네, 타락이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말락이 저의 위치를 더 이상 추적할 수 없습니다 쩌는데? 파랑공 생각보다 유용하잖 뭐요 제 에? 와. Looking for this? 이거 찾니? You've caused enough trouble. I can't let you go any further. 제 배에 뭉쳐 있는 거 지금 보니까 다고민형들이었네 My precious 그렇게 이쁜 어여쁜 목소리로 얘기하시면은 졸라 센데 어깨 피아노 혹이 올라갔다 뭐야, 귀여워. 뭐 하는 거야? 어? 아, 저 목욕탕에 애들이 계속 나오네. 애들을 잘 보고. 저 폭발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명화 한 다음에 폭파시키면 어야 애들 폭파시키니까 이제 엄마한테도 데뷔지가 들어갔네. 계속 이렇게 하면 될듯? 날왜 그렇게 쳐다봐요 무섭게 잼잼잼잼잼잼잼잼 아이 이, 공격패턴 왠지 모르게 기분나빠 약간 농락당하는 느낌이야 근데 패턴이 풀이 충분히 찰수 있는 시간을 줘서 되게 좋네 뭐야 저거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저거 어떻저 저 공포를 써야됐었나? 개인적으로 곰 목소리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인정? 아왜 그따구로 움직여? 곰아 날, 날안 보고 있는 것같아자 세번째 패턴 공포를 쓸지, 대쉬를 쓸지 어? 뭐야 왜 잼잼잼이 다시 나와 일단 굴러굴러 굴림판 나올거거든요? 남머스 남머스 패턴 이제 곧 나올건데 자 최대한 멀리 버텼다가 그냥 대쉬 쓰면 될듯 대시가 쿨이 찼기 때문에. 왜, 왜 계속 불러 아, 됐다. 어, 나 이거 잡힌다. 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 어어, 아, 뭘 쳐다봐? 왜왜 다시 나오는데 이거 어? 이 패턴 왜또 나오는데 좀더 빨리 돌아가는건가 지금? 언제까지 돌리시게요? 자 슉슉슉 그렇지 슉슉슉 나와야지 슉슉슉 빨리 다 하라 빨리. 됐어. 뭐야? 아, 뭐야? 패턴 끝났네. 철정서해주세요. 곧. 응? 음? 오. 오. 나 어디로 가? 이리로 가면 돼? 여긴 우리가 들어왔던데잖아 반대편으로 갑시다 반대편 아 이제 텔레포트가 생겼구나 왜,왜,왜 왜, 왜두 갈래 길이지? 음... 시크릿 아 예스 뭐야 다시 돌아가? 야 아니 스킬 쓰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렇게 나오면 원래 이 게임은 불합리함의 연속이지 아니 그리고 아까 말랑님 아니 말랑님 죄송합니다 하고 죽었잖아요 왜또 나와요 질척거리지 마세요 진짜 뭐야? 집이 무너지고 있어? 빨리 밖으로 나가자 뭐야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왜, 왜 이러실까? 나왔다 디어스! <웃음> 빨리 포탈 열어! 피어스! 었끼워 탈출! 아 결국엔 깨고 말았어 뭐..뭐야 왜 줄어들어 또? 뭐지? 연출이야 버그야 아나 이제 믿을 수가 없어 이 게임을 이제 또 영어시겠죠. You're alive. 어쩌고, 저쩌고, 어차피 이거 한글 나오면 다시 할 겁니다. 넘어가죠. 어쨌든 돌아와서 다행이다. 눈휘번득 아니, 왜 화면 까매지다가 다시 화면 더 보여주냐고요. 해상도가 구리죠. 이제 이 DLC의 분량은 전부 다 끝이 난것 같습니다. 잠깐 들어가볼까요? 엔드 챕터 끝났네 이번에 무슨 그 사일런트 힐의 간호사같이 생긴 애가 나오네? 챕터 5에서 봬요 아마 챕터 5가 마지막 챕터겠죠? 챕터 4가 분량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좋다 이거야 아니 근데 버그가 플레이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아가지고 아좀 많이 실망했어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자 어쨌든 안전수전 다 겪으면서 플레이한 챕터4 무사히 다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빨리 이거 수정해가지고 한글 패치해서 다시 잘 출시했으면 좋겠네요. 한글 패치가 돼서 한글로 플레이할 때는 최소한 진짜 이런 것들 자잘한 것들이 다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이런 것도 버그 겪어본 사람들만 알지 어떻게 알겠어 제학생들이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버그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수 있잖아. 그런 면에서 내가 나중에 한글 패치 됐을 때, 플레이 할 때는 좀더 스피드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목소리>